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마지막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74,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궁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 주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시죠? 네, 우리 서로 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보시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예. 저 뒤에 분에게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코로나도 뭐 이제 뭐 말을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샬롬이라고 한번 더 크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휴가 잘 마치고 왔고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차민호 목사님 모셨는데 저희 교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제가 휴가 때마다 늘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차민호 목사님 모실 때 우리 교회 부교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장신대서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차 교수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차 교수님은 장신대서 예배와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또 신학생들에게도 큰 감화와 감동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어 목사님 귀하게 오셔가지고 주의 말씀 증가할 때 성령의 큰 감동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멈춰야 할 때라는 말씀 우리 전해 주실 참 목사님 오실 때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예. 예. 제가 제자들을 잘 키웠네요. 어. 저렇게 좋게 얘기해주신다하니 응.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이세요? 어. 뭐 관절이 괜찮으세요? 네. 네. 우리 다른 분들도 앞에 계셨었는데 다 뒤로 가셨네요. 어. 찬양하면서 어, 율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다윗 왕이 생각나요. 이렇게 언약궤 올 적에 기뻐 어, 찬양하는 모습이 생각나고 어, 몸으로 찬양을 하면서 어, 따로 뭐 등산 가실 필요도 없으시고 자전거 타실 필요도 없으시고 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 영혼의 건강도 다 어, 챙기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쉬자 지금은 놀자 지금은 잠을 자자 즐기자 그럴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의를 주님의 날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잊고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였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오로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마음밭을 갈아 엎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곡식과 과실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인의 삶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경주하는 사람들이 다 상급을 받지 못하더라라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두 가지를 인생의 중요한 좀 지침으로 어 알, 알 아시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같이. 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못,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 25절로. 예, 여기 읽을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도, 어,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멈춰야 할 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미국에서 학위를 끝나고 개척교회를 섬겼었는데 아주 시골에, 미국의 시골의 산골에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여섯 분 정도 회중에 계셨는데요. 그산 속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사셨는데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길도 험하고 한두 시간, 세 시간씩 걸리고 그랬어요. 그 어느 한분 집이 제일 험한 곳이 계셨습니다 거기는 트럭이 아니면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비포장도로의 높은 산 위에 있었었는데 제가 그 집을 몇분안 되니까 늘 신방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고 구역 예배처럼 드리고 그랬는데 그 집은 제가 승용차가 조그만 승용차 아주 작은 승용차였는데 그거를 못 올라가서 그 집을 가려면 누가 내려오거나 누가 큰 이렇게 집 이렇게 4x4 그 4룡구동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죠 어, 하나님에게 어, 좀 튼튼하고 힘이 좋고 어, 그런 어, 차를 하나 좀 어, 달라고 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 농담 삼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강구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어, 구체적으로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는 바람에 주기는 주셨습니다 싸게 주긴는 주셨는데 제가 마일리지를 얘기를 안하고 연수를 얘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10년이 훨씬 넘고 10만 마일이 넘었으니까 우리로 하면 거의 뭐 20만 킬로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차를 싸게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제 차를 넣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신이 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그 홍집사님인데 홍집사님네 집에 다음에 신방 할 적에 제가 다 데리고 올라갈 거라고 그 앞에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속도로를 두 시간 달려서 그집 앞에 가서 다른 교인들 태워가지고 거기 올라갔죠 그것도 정말 제 조그만 승용차는 달리 아주 힘있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차는 엔진이 크고 봐야 돼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적에 약간 좀 빗길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진흙길이기도 하고 내려오는데요 어 그냥 일반 평지를 달릴 때와 몰랐던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하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게 막 미끄러지면서 어 진짜 거의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어 그래서 겨우 내려와가지고 어 다시 그곳에 가서 차 거기서 해가지고 옛날 제 차로 바꿔서 왔죠 어. 목숨이 더 귀하니까 어. 여러분은 자동차 구입을 하시면 뭐를 제일 이 선호를 해서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역시 엔진이 커야지 어떤 사람들은 모양이 예뻐야지 색깔이 예뻐야 되고,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 아니면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저는 그일 이후에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동차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자동차라면.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세요? 어, 왜 나는 왜 이렇게 엔진이 작을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달리지 못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많은 짐을 적재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될까? 왜 멋있지 않을까? 예쁘지 않을까? 등등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왜 그때 나의 삶에 그러한 사고가 났지? 네. 그러한 큰 일이 벌어졌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어, 왜 그랬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천천히 달려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달리다가 서야 할때 서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되는 건데 그때 멈춰야 할 적에 멈췄는데 그게 멈춰졌어야 되는 건데 너무 오바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은 배우자 부딪히고 가족들과 부딪히고 친족과 부딪히고 친구들과 부딪히고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실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더 많은 것을 잃고 더 많은 사람과 다치게 되고 부딪히게 된. 그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이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아사가는 게 바로 그 제동장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아마도 가족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더유능해지라고 계속 채찍질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 내가 멈춰야 할때 멈출 수 있는 바울이 말하는 절제를 더 갖추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많이 싣고 달려가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나는 지금 열심히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혹시라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썩을 왕관, 썩을 그재물에 썩을 그무엇에그 아름답고 멋있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많이 얻고 달려가고 살아가는 게 아닌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는 그 썩을 승리자의 왕관과 같은 것들에 탐하던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여호수와의 인도를 따라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들어가서 처음 이제 지나가야 되는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이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성주의를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언약계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등등 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것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주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리고 성의 이야기는 승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 하 절제의 메시지입니다. 절제의 주제. 우리는 여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어찌 그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데그 다음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아간이 말이죠 그 이야기에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리고 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얻은 재물로 사익을 취하지 마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건 비슷하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것과 비슷하죠 절제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제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그 수십 년간을 빈털털이로 살아가다가 그 멋진 여리고성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기에 있는 그 멋있는 옷들이며 그 여러가지 가재도구며 가재 그거 안 갖고 싶으셨겠어요? 어. 여러분 수십 년을 집 없이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다가 막 집이 생기고 막 가재도구 살수 있고 옷살수 있고 먹을 거 많아지고 여러분 안 갖고 싶겠냐 그랬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제하고 있을 때 아간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해서 집으로 가져가서 숨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그 숨긴 재물의 리스트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거 가져갈 만한지 안한지요? 요수와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 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이라면, 저 정도면은 가져갈만 하네. 네. 저 정도면. 자, 첫 번째가 뭐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 말로 하면은 명품, 뭐 할까요? 명품, 어, 어 이렇게 모피코트 하나 할까요? 아, 명품 모피코트 하나가 탁. 옛날에 역사가인 플린이라는 사람이 역사가가 쓴글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할산 그쪽이 바벨론 쪽이거든요 바벨론의 옷은 화려한 색조와 질감으로 왕족들이 즐겨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라는 가치를 아시겠죠? 그게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그거를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 200세계 요즘 가치로 하면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한 300만 원 정도. 금 50세겔 요거는 한 6천만 원 정도. 자, 그럼 계산 빨리 해 보십시오. 전체 얼마입니까? 여러분, 1억인지 모르겠지만은 외투의 가격이 너무 다를 때가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이라는 돈을 하나님의 명령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건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르겠죠 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됐나 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나요? 헷갈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이삭의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날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택하라 여러분에게는 배우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장, 여러분에게는 그런 학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바꿀 수 있냐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묻고 계세요 아간에게는 1억이라는 돈이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나 봐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은2 0세를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가론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의 가치밖에 안 됐나요? 은3 0세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 높네요 비싸네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자식들에 대해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늘 값으로 따지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대상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썩을 것들이다 썩을 것들이다 아간이 절제하지 못한 그 결과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호수와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고 제가 한번 24절 26절 잘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예, 보시면 아간이 그것 1억 정도를 얻은 후에 잃은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면 썩어 없어진 것들이 나와요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당연히 훔친 재문들은 빼앗겨야죠 자 일단 훔친 것들은 다시 다 되돌려왔습니다 빼앗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랬으면 끝났었나요? 아니죠 세상에서도 벌금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원래 그거 말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존의 아간이 소유했던 것들 소 나귀 양 집안의 모든 재물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랬으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아간이 그렇게 애지중지했을 그 자녀도 다빼서 가셨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면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생명 자체도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제는 끝났겠죠?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아간이 그 썩을 왕관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동족 36명의 생명도 빼앗아 가셨다 여러분 아까 자동차가 생각나세요? 서야 할때 서지 못하면 재물 손괴 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과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파괴되어야 하는 게 바로 그 절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썩을 왕관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골골짝이라고 그런 삶의 모습이 악골골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 여러분은 지금 시온의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보이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골골짜기로 달려가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제동장치 절제하지 못할 때 제가 첫 번째 것을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것을 빨리 이야기할게요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얻지 못하는 이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방향 우리는 열심히 달리는데 정말 열심히 달려요 여러분 24시간이 아깝지 않을 동로 정말로 공부하고 일하고 뭐하고 뭐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문제는 하루는 일로 달렸다가 하루는 절로 달렸다가 지그재그로 달리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물어보면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헛사는 거예요 더 절망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그 목표한 곳을 자꾸 다가가지 못할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이 멀어져 보일까? 향방 없이. 제가 어느, 이 김해 쪽에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어느날 어떻게 힘든 일도 저도 있고 해서 이렇게 그 공장지대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공장의 벽에 담벼락에, 입구 담벼락에 바깥쪽으로 큰 현수막으로 그 아마 사주께서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그, 그. 그거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울컥 하면서 저도 힘드니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참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참 수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긴 알긴 시간 동안 어려운 여러 삶의 조건 중에서도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향방을 가리지 못하고, 늘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이리로 저리로만 계속 왔다갔다만 하지 않았나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를 향해서 잘 달려가라. 그런 의미로 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이 부산 지역에 살잖아요. 서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간다고 칩시다. 여러분, 뭐, 제일 빨리 가는 길을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합시다. 자, 출발! 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좀 가다 보니까, 어, 여기 이렇게, 팻말이, 서울이 나와야 되는데, 뭐, 광주, 목포,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부고속도로를탄게 아니죠, 그러면요. 어딜 탄 거예요? 남해고속도를 로탄 거죠. 자, 여러분, 그거를 아는 순간, 난 빨리 저기를 서울로 가야 되는데, 남해고속도로 가서 빈빈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걸 아는 순간 나와야죠 그 길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 거 너무 간단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100km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어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서 잠깐 70km, 50km로 속도를 줄이면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뀌는 줄 알아요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짓을 하다가 그걸 조금씩 멈춘다고 해서 좀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차선만 바꿔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3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 바꾸는 줄 알아요?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잠깐 휴게소에서 엔진을 끄고 쉬면 바뀌는 줄 알아요 내가 다시 타면 또그 길인걸요? 그게 바로 삶의 반성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반성은 많이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우선순위의 것들을 다 뒤바꾸는 그거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우선순위가 되어있던 것들을 다 뒤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향방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신앙의 주제를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이라서 소개하고 이야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첫 번째 것입니다 썩을 왕관을 버리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우선순위 됐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면 바울은 온전히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두 번째 것을 또 이야기해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바울을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사회적 지위를 다 벗어버리고 멈춰야 할때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의 삶을 확인하는 작업 그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새날교회 모든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모든 게잘 되어간다면 혹시라도 이게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라고 한 번쯤 반성을 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곳이 오직 십자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을 그저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또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걸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작은 소리로 시작합시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오점들 잘못된 것들 한번 하나님께 작은 음성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삶입니다. 이 삶의 길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우리를 끄집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를 원합 그것들이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 교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나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더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미가 있겠습니까 중원 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보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이 나의 변화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친구와 나의 직장이 나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혁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대바꿔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피와 땅과 눈물을 헌금으로 헌물로 드립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재물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의 기도로 드립니다. 제목으로 드립니다. 그 제목에 맞도록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